안녕하세요 태희군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썸을 탈때이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참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런데 여자가 좋아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도 실제로 그거를 멋지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상대방과 썸이라는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관심은 있는 거라고 볼수 있는 상태잖아요. 호감이든 관심이든 그 단계를 탈피를 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썸이 되든 연애가 시작되든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단계마다 촉진제가 필요하겠죠. 그 촉진제를 우리가 매력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매력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미 두 사람의 썸의 관계에 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이일 확률이 높고요. 둘 사이에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서로에 대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 갖고는 어필이 안될거예요 내가 착했어 순한 스타일의 남자였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남자의 마음으로 매력을 어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제도 길을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술을 한잔 기울이면서 또 오고 가는 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일상에서 무리하게 벗어나는 거 말고 약간의 충동질을 상대에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제도 똑같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오늘 또다시 걸어가야 될 상황이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하나 보여주고 싶다 남자로서의 매를 어필하고 싶다 할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손잡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손잡는 타이밍과 손잡을 때의 분위기거든요 썸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잡는다는 건 상당히 불편하고 좀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거거든요 이렇게 당연한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니까 그 전제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은 추진력이 필요해요 내가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대의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손이 잡힌 그 상대도 분명히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배려해서 손잡는 행위를 안 한다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썸의 단계로 머무르겠죠 그러면 핵심은 상대가 그 잡힌 손을 불편해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걸 거고 그 상대가 내가 잡은 이 손의 의미가 우리가 연인으로 혹은 썸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계다 라는 걸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을 잡았을 때 나도 어색하지만 상대도 어색하니까 처음엔 이 손을 빼려고 하든가 아니면 어색하게 주춤주춤 거리겠죠 그럴 때 손을 꽉 잡아주세요 상대가 저항할 것 같거나 약간의 어색함을 느낀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우리 이대로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강압적인 힘을 좀 넣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상대도 이 어색함을 더 어색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기서 뿌리치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칫 어설프게 손을 잡고 있어서 상대가 손을 빼려고 했을 때 손이 쉽게 빠진다면 다음 상황은 훨씬 더 어색하고 불편해지겠죠 그리고 썸의 관계로 끝날 거고 다시는 연인이 될수 없는 그런 상태로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게 손을 잡았다고 칠게요. 그런데 그 손을 잡고 또는 여자는 잡히고 이 시간이요, 사실은 1, 2초밖에 안될 수도 있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대화를 하다가 손을 잡아요. 무심하게 손을 잡으란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고 하던 대화를 그대로 이어가세요. 뭔가 너한테 고백할 거야 난 너랑 지금 사귀고 싶어 이런 대화를 오고 가게 만들어버리면 이 손잡은 상태가 상당히 어색해지거든요 잡힌 손이 어색해서 빼지 못하도록 남자가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다음 상황을 염려한 여자가 그 손을 그대로 포기하고 있다면 이젠 대화를 여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화를 손을 잡은 상태로 그대로 이어가세요 그리고 그때 포인트는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치지 마시고요 앞을 보고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이손 잡은 것이 그냥 단지 어, 내 친구 우정의 느낌으로라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손을 잡은 상태로 두 사람의 대화가 조금 오고 갈수 있다면 이제 그 어색하고 당혹스러운 찰나의 기분이 좀 사라질 거예요 그때 여자가 손에 긴장감이 좀 빠지거나 대화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어진것 같다 할 때쯤 되면 손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원래 하던 방식대로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어제 같이 거닐었던 그 길을 걸어간 것과 똑같은 레파토리로 끝이 나야 돼요 그러면 그날 돌아가서 여자가 손잡았던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의미를 부여하게 될 거고요 남자에게 어떤 느낌을 갖냐면 오늘 은근 카리스마 있게 내 손을 꼭 움켜줬어 내가 정할 수 없는 뭔가에 이끌리게 된것 같아 이런 느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큼 남자로 다가오는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음날도 남자는 똑같이 예전에 썸타던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면 돼요. 연애가 좀 서투르신 분들은요. 어젯밤에 내가 손을 잡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진도가 좀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뭔가를 또 시도해봐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손잡기 전 상황처럼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진도를 더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막 욕심내지 않는 남자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예전처럼 다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살짝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한 단계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가면서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순간들은요 항상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 자연스러움을 연출해 내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와 썸을 타고 있는 여자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짓궂게 장난을 치는 친구 사이였을지 어느 순간에 기류가 만들어졌을 때그 타이밍에 편안하게 다가서서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카리스마 있게 그 행동을 했을 때 남자로서의 매력이 어필될 수 있고요 그 느낌은요 그 찰나의 순간에만 잠깐 쏟았다 빼셔야 되고요 계속 뭔가를 이어가려고 욕심을 내면 썸관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하고 썸을 타고 있고 누군가 하나는 그 관계를 리드해야 되는데 그게 남성분이라면 여자에게 불편함을 끼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 대신에 더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카리스마 있는 행동을 하셨습니 좋겠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